안녕하세요 전사구역현합평구역 김규익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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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로마서 14장을 읽으셨습니다. 로마서 14장은 교회 안에서의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그의 잘못을 어떻게 고쳐주어야 할지 이러한 교훈을 십자가의 모양으로 비유하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세로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가로축은 교회 안에서 같은 믿는 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그첫머리에서 들으셨듯이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라고 합니다.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단지 믿음이 연약할 뿐입니다. 그들을 용납하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판, 그것은 형제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 3절이지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듣고 보고 경험하고서 비판받을 만한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라는 것이지요. 꽤 소극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이렇게 관계하는 것을 바울은 화평의 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내 형제가 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둘째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고 내 형제가 외식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지요? 어쩌면 우리는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하고 또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제를 얻게 된다면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